내 네, 차는 내관련다 안녕, 덩치유 진입로가 좁은 지하나 지상 주차장을 들어가거나 할때 경계석에 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려다가 보도블록에 살짝 휠을 긁혀서 까지고 상처가 나서 손상된 휠 때문에 속상한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조금 까지고 작은 상처 자국 때문에 휠을 교환하기도 또휠 복원 업체에 맡겨 복원하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작은 상처나 스크래치 정도는 직접 복원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주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동티비도 잘 보도록 해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라도 내 차의 휠 까지고 상처난 곳이 있으시면 잘 보셨다가 직접 셀프 복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티비 오늘은 알루미늄 휠과 크롬 휠두 가지를 복원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알루미늄 휠이 긁혔을 때 여기 보이는 것은 현대 은색 카페인트인데 알루미늄 휠의 색상과 가장 근접한 카페인트이고 또 하나! 이건 휠 전용 페인트로 붓펜 타입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야 그럼 두 가지 제품으로 휠 복원을 시작해볼까? 동투뷰 여기 이제 보는 휠처럼 이 차는 손으로 만져봐도 휠이 상당히 거칠게 까졌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칠을 해버리면 표시가좀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사포를 준비해서, 요거 이제 400방 정도 되는 사포인데, 표면을 평탄 작업을 좀한 후에 칠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 30cm 정도 되는데, 일단 절반은 카페인트로, 한 절반 정도는 휠 전용 페인트로 한번 복원을 한번 해볼게. 일단 사포 샌딩 작업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샌딩을 좀 끝냈는데 이제 많이 좀 부드러워졌어 이제이 부분에다가 한 절반 정도는 카페인트로 칠을 한번 해보자고 카페인트로 칠하기 을 전에 카페인트는 잘 흔들어 준 다음에 조니컵에다 이렇게 받아서 페인트를 일단 이제 찍어줘 너무 많이 묻으면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묻혀서 한 절반 정도 한번 칠을 해보자고 색상이 휠하고 비슷해서 지금 이렇게 바르면서도 보면 까진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감춰질 정도로 표지가좀덜 나게 되지? 처음보다 칠을 해 놓고 나니까 얼핏 봐서는 표시가 좀덜 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카페인트로 복원을 해 봤고 이거는 아까 휠 전용 페인트 붓펜 스타일인데 이걸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칠을 해볼 거야 이것도 칠을 하기 전에 좀 흔들어서 해주고 빼보면 이렇게 이제 붓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것도 너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묻혀서 칠을 한번 해 보자고 어, 이것도 이렇게 칠을 해놓으니까 처음 그냥 까졌던 부분이 그냥 노출된 것보다 확실히 그 까진 부분이 좀 감춰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는 않지만 멀리서 얼핏 봤을 때는 표시가 덜날 정도로 훨씬 깔끔해졌잖아? 동트뷰! 이렇게 두 가지 페인트로 복원을 해봤는데 휠 페인트 복원은 거슬리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을 잘 보이지 않도록 커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 신경 써서 보질 않으면 잘보이지 양치.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크롬 휠이 긁혔을 때 여기 보이는 건 크롬 유광 페인트인데 고광택을 유지하기 위한 크롬 휠에 적절한 페인트지 방법은 아까 알루미늄 휠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복원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보는 것처럼 크롬 휠이 이것도 아까 알루미늄 휠처럼 한 30cm 이상 까져가지고 이게 도금 휠이라서 까진 부분이 검게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이 부분도 크롬 페인트를 가지고 칠을 해서 복원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이제 페인트의 특성상 잘 흔들어주고 페인트를 이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받아서 붓으로 칠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도 너무 많이 찍어서 흘러내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 발라줘야 돼 크롬 휠도 크롬 페인트로 해서 부타치로 해서 칠을 해줬더니 처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졌지 얼핏 봐도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칠이 돼서 깔끔하게 좀 됐지 이렇게 해서 크롬 휠도 셀프 복원을 해보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는 꽤 만족할 만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작은 상처가 많이 신경 쓰이셨죠? 오늘 보신 방법으로 바로 셀프 복원하시고 조금만 조심스럽게 운전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